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보은에 있는 속리산에 왔습니다. 어 아침 일찍 강변역에서 첫 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 시간 11시 22분이거든요. <웃음> 많이 늦었습니다. 어 고속버스터미널을 타면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것 같은데 강변역에서 오, 출발하는 차가 조금 더 돌아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세조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천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장대와 천왕봉까지 지나서 원점 회기로 총 16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출발해볼게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정치, 왕정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마음과 몸을 힐링하기 위해서 찾아서 걸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편안한 산책로 같은 등산로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 3km 정도는 계속 이런 길을 걸을 것 같아요. 많이 푸르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어,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일단 열심히 한번 가보고 중간에 또 보여드릴 거 있으면 영상 다시 켤게요. 걷다 보면 안에 매점 있거든요. 오늘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점을 잠깐 들어왔는데 오미자차가 파는 거예요. 근데 수제래요. 근데 맛있어요. 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리산 어, 국립공원에는 안쪽 안에 매점이 한 3개 정도가 있대요.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으셔도 중간에 좀 필요하신 것들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세조길을 걸었는데 아직까지 세조길이에요. 세조가 오랫동안 걷는 걸 좋아했나봐요. 문장대 천왕봉 가는 길입니다. 들어갈게요. 역시 국립공원의 클라스! 등산로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지금 입구에서부터 2.7km를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편안한 산책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가족 단위로 오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좋아요. 태족길이 끝났고요. 왼쪽은 문장대, 오른쪽으로 가면 천왕봉입니다 송리산까지 왔으니까 문장대 갔다가 천황봉 들러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쭉쭉 뻗은 나무와 숲 안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심히 걸어 볼게요. 해심정을 지나서 경사도가 조금 세지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워낙에 크고 굵은 나무들이 울청해서 어, 덥지 않을 것 같은데 땀은 나네요. <웃음> 문장대가2 7 k m 남았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이 있나봐요. 아 휴게소가 문을 닫았네요. <웃음> 아마 음료가 넣어져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운영하시는데 오늘은 닫은 건가봐요. 되게 빈티지한 돌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조가 걸었으려나? <웃음> 지금 이 등산로에 저밖에 없어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웃음> 어, 저희가 어, 주말에 당직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있어요. 두세 번 정도. 그래서 평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쉬는데 어, 또 조만간에 저희 어, 부서 사정상 평일날 오프가 거의 어려워져가지고 오늘 급히 하루를 쉬고 송리산에 왔습니다. 평일날 오니까 사람 되게 없고 진짜 좋네요. 뭔가 괜히 여유 있어. 보일... 예쁜 돌이 쌓여져 있는 등산로를 올라갑니다. 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출발 4.5km 지점에 얼음물을 팔고 있습니다. 라면, 바카스, 바깥을... 오이, <목이> 얼음물. 방금 보여드린 그 매점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60년 이상 하셨대요. 거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보러 갔다 오시는 날 조금 늦는 것 빼고는 매일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는 기대에 너무 무겁게 갖고 오지 마시고요. 거기서 오이나 간식거리나 식사 같은 거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장대가1 5 k m 남았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조금 경사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등산로를 아주 멋지게 공사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힘드냐면서 믹스커피 한잔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높은 데서 공사하시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지나가는 사는게 커피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 맛있게 먹고 힘내서 다시 문장대까지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잘 돼있는 등산로를 볼 때마다 이거를 공사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구가 많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속리산에 등산로를 개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땀 흘리시는 거 보니까 아 괜히 더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어 바위가 두꺼비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아마도 문장대가 한 500m 정도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른 올라가 볼게요 이제 와 제대로 깔딱이 나왔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왠지 여기를 올라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문장대에 올라왔습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데가 천황봉이래요 날씨가 흐린데도 너무 멋집니다 왜 는 문장대를 추천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멋집니다. 우와 시원해. 반대편 뷰입니다. 세상에. 와 눈이 쌓여 있어도 설산도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과를 먹고 얼레서 천왕봉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요. 그래도 선왕복 인증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웃음> 배가 좀 고파가지고 사과 먹고 빨리 갈게요. 맛있어요. 평일에는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 보면 간식 먹을 시간 별로 없고 산에 오면 딱 힘들었을 때음 과일 한입다 먹잖아요? 그러면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온몸에 막 비타민이랑 당분이 흡수되는 것 같고. 너무 꿀맛이야, 진짜. 사과에는. 비타민C가 많다는 건다 알고 계실텐데 이 팩틴이라는 좋은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팩틴은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일 챙겨주세요. 문장대 너무 못 썼어요. 왜 송리산 하면 문장대를 추천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어, BAC 인증하러 오실 때에도 천왕봉 가시기 전에 문장대를 꼭 빌렸다가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그러면 천왕봉으로 가볼게요. 문장대에서 내려오면 올라왔던 길 왼쪽으로 천왕봉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천왕봉 3.2km 열심히 가볼게요. 천왕봉을 가는 길은 이렇게 오솔길 같은 길을 걷습니다. 어, 오르락내리락 조금 할것 같긴 하지만 문장대와 천왕봉의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힘든 등산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제 예상이며 제 바람입니다. <웃음> 예상을 빗나가고 <웃음> 이렇게 오르막이 나옵니다. 뭐 길지 않겠죠?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멋진 뷰가 나오니까 잠시 쉴 수도 있고 너무 좋네요. 신선대를 지나 천왕봉으로 가는 길 2.3km 남았습니다. 화이팅! 뭔가 푹신푹신하게 이야자카펫트 밟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천왕봉을 가는 길은 오르락내리락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르막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뷰도 한 번씩 나오고요. 오이길 너무 좋은데 천왕봉이 900m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지! 이거 뭐야 왠지 통과하면 막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기운아 내 몸에 다 흡수되라 천왕봉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쪼기 쪼기가 제가 아까 올라갔던 문장대에요 가는 길이고요. 중간에 이런 주먹이 터졌습니다. 천왕봉 정상 도착했습니다. 천항봉 뷰 보실게요. 너무 멋지죠? 많은 분들이 문장대가 더 멋지다고 해서 사실 천왕봉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린데도 와 굉장히 진짜 멋집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안 담겨서 그러는데. 저 멀리 산 능선 능선 보이세요 완전 수목화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오 대박 오늘 지금 힘든게 한 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대박 반대편 뷰입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도 나름 운치가 있어요 진짜 수목화 같죠 너무 멋지죠 인증샷 찍고 하산 법주사 코스로 내려가는 길에 성문이 또 나왔습니다. 건강한 기운아나 좋은 기운아나내 몸에 다 들어와라. 천왕봉에서 해심정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천왕봉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서 급히 내려오는이라고 <웃음> 땀이 엄청 났어요. 어, 그래서 중간 영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세족길을 통해서 다시 입구까지 돌아갈 예정이에요. 금방 내려갈게요. 어. 비가 옵니다. 저 지금 막차 타러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일게요. 네, 저는 송리산 하산 완료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송리산 터미널이고요. 막차 7시 15분인데 지금 6시 57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어, 저는 법조사 산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폐신정으로 그리고 문장대, 지나서 천왕봉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오늘 한 17.5km 정도를 걸은 것 같습니다. 네, 어, 탐방지원센터에서 세심정까지는 세주길이라고 하는 아주 산책하기 좋은 편안한 길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한 1km 정도는 본격적인 어, 산행이 시작되지만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닙니다. 어, 문장대를 앞두고 한 1km 정도가 약간 깔딱 고개가 있어서 운동이 좀 되고 땀이 나는 코스였고 어 문장대에서 선왕복까지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어, 능선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중간중간 멋진 조망이 조금씩 터져주어서 살짝 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봉도 역시 멋진 곳이고 천안봉에서 하산하는 길은 돌 계단이나 나무 계단처럼 계단이 많아서 하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 송리산은 정말 너무 멋진 산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문장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천안봉은 너무 기대가 안했었는데요 천안봉 역시 좋은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나 체력이나 여유가 되지 않아서 꼭한곳만 가야하고 BAC 인증도 해야 된다 시면 천항봉만 가셔도 될것 같고요. 시간과 체력이 여유가 있으시면 문장대를 들러서 천항봉 갔다가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송리산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만족한 곳이었어요. 그럼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다음 산에서 만나요. 산행이 거의 끝날 때쯤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웃음> 저는 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